토커버 안쪽을 일정한 힘을 줘서 문질러 스크래치를 제거하고. 네, 저는 내가 관리한다. 안녕, 동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구입하고 1년, 2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름 관리에 꽤나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생기는 세월의 흔적, 즉 생활 스크래치인데요. 이런 스크래치가 이곳저곳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도어컵에 생긴 생활 스크래치를 아주 쉽고 편하게 제거하는 윤쇠만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또다시 생길 수 있는 스크래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도어 컵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는 게 아니라서 조금 생소할 텐데 보통 차 문을 열기 위해서 자동차의 문 손잡이 그러니까 도어 캐치 부분을 잡아당겨서 열게 되는데 도어 캐치와 자동차 문이 맞다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도어 컵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차는 한 고객분의 차량인데 보는 것처럼 도어 컵 부분에 문을 열고 닫을 때 손톱에 긁혀서 생긴 스크래치가 무척 심하게 보이는데 때가 끼고 무척 지저분하게 돼 있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스크래치를 쉽고 편하게 제거를 해볼 거야. 그럼 이렇게 깊고 오목한 부분의 스크래치는 어떻게 제거를 해야 할까? 보통은 도장면의 경우엔 이런 광택기나 폴리저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가 가능하지만 이 같은 곳은 기계 작업이 불가능하단 말이지. 또 이런 작은 미니 폴리저가 있기는 해서 도컵 같은 작은 홈이나 미세 작업을 요하는 부분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광택기나 미니 폴리저 같은 경우는 전문샵이 아니면 구입해서 사용하기가 좀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쉽게 스크래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래 준비물이 필요한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컴파운드, 타월, 실리콘 주걱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돼 컴파운드는 전에 올바른 사용법에서 잠깐 설명이 된 적이 있는데 컴파운드는 흠집 주변의 도장면을 갈아내서 평평하게 맞추는 동시에 옆 표면에 도색 알갱이가 스크래치 안쪽을 메꿔주면서 흠집이나 스크래치를 가려주게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지. 오늘은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컴파운드가 아닌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컴파운드로 작업을 해볼 거야. 보이는 것처럼 굵은 흠집 제거용, 미세 흠집 제거용, 광택 복원용이라고 돼 있지. 컴파운드는 이걸 사용하도록 하고 여기 실리콘 주걱이 있는데 주방 도구인 주걱이 왜 필요할까? 보통은 헝겊이나 타월, 스펀지에 컴파운드를 묻혀서 손으로 닦아내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힘이 일정하게 분산되지 않고 손가락이 닿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업성이 좀 떨어지지 그런데 실리콘 주걱은 적당한 탄성이 있어서 도장면에 충격을 주지 않고 또 넓고 일정하게 힘이 주어지고 깊은 부분까지 쉽게 작업이 가능하게 되지 바로 작업을 시작해볼까? 우선 실리콘 주걱을 타월로 감싸주고 첫 단계인 굵은 흠집 제거용 컴파운드를 적당량 묻혀주고 토크컵 안쪽을 일정한 힘을 줘서 문질러 스크래치를 제거하고 다음 미세 흠집 제거용 컴파운드를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 후에 마지막으로 광택 복원용 컴파운드를 사용해서 광택은 살리고 마무리를 하면 끝나게 되는 거지 작업 부위를 살펴보면 작업 전과 작업 후에 차이가 확연하지 동티뷰 기왕 이렇게 스크래치 제거까지 했는데 그냥 방치하게 되면 또 어느새 스크래치가 생기게 될 테니까 더 이상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해볼까 여기 보이는 건 도어컵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PPF 자동차 도장면 보호 필름이야 누구나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재단돼 판매가 되고 있지 우선 시공을 시작해 볼까 도어컵에 비눗물이나 유리 세정제를 뿌려주고 시공면에 보호 필름을 붙이면서 이형지를 뜯어내고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맞추고 눌러 물기를 빼주고 남은 물기를 타올로 닦아내고 상부에 있는 필름 보호지를 벗겨내면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도어컵의 스크래치도 제거하고 다시 생길 수 있는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 보호 필름도 붙이고. 이제는 덜 신경 쓰이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는 생활 스크래치 뺏긴 손톱처럼 지저분하고 보기 흉했을 텐데요. 오늘 보신 영상 참고하시고 주방에 있는 주걱 하나 들고 나오셔서 스크래치 한번 제대로 제거해보시죠.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